안녕하세요. 민정힐링TV 민정쌤입니다. 네, 날씨가 더운데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네, 이제 여러분들 덕분에 구독자 1만 명이 거의 가까이 다 되었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척추 측만 골반의 불균형을 교정할 수 있는 수정 요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시작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오늘은 고양이 자세에서 네두 가지 자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의 주제인 골반 불균형과 척추 측만에 대해서는요 8월 24일에 저희 요가원에서 여러분들과 직접 만나서 하는 수련이 오전 11시 오후 2시에 두 타임 진행할 거예요그렇게 척추가 측만이 되어서 골반의 좌우 높낮이가 다르고 다리 길이 차이가 나게 되고요 그리고 한쪽으로 네, 등과 어깨가 기울어져 있는 이런 형태로 몸의 모양이 나타나게 되죠 지금 거기에 대한 교정 자세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고양이 자세 해보겠습니다. 들이마십니다. 엉덩이 뒤로 가고 가슴과 등은 위로 올라옵니다. 내쉬면서 복부 당겨주세요. 턱도 더 안으로 깊이 당겨줍니다.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마시면서 천천히 돌아와 주세요 이렇게 일반적인 고양이 자세의 전굴과 후굴을 해보았고요 오른손은 이제 앞으로 한뼘더 가져가서 짚어보겠습니다 들이마셔 보겠습니다 내쉬면서 배 당기시고 턱 안으로 집어넣으세요 팔을 굽혀 아래로 내려옵니다 오른쪽에 등과 옆구리, 가슴, 그리고 팔의 라인에 당기는 느낌 확인해 봅니다 발등 계속 힘껏 눌러주시고요 들이 마시면서 위로 올라옵니다. 내쉽니다. 오른손의 위치 몸통 쪽으로 끌려오지 않도록 그대로 유지해주세요. 들이 마시면서 위로 올라옵니다. 내쉽니다. 총 4번 하겠습니다. 마시면서 위로 올라오세요. 내쉽시다들이 마시면서 올라오시고요. 1 네, 마시면서 올평오시오른손요으로가져오세요 네, 왼손은 앞으로 한오더가요오세요들마마십면서내쉬면서 복부 당겨주요요 아래로 내려옵니다. 왼쪽 등과 옆구리, 가슴, 팔의 라인에 당기는 느낌, 오른쪽과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 봅니다. 발등 힘껏 눌러주세요. 들이마시면서 올라옵니다. 내쉽니다. 들이쉬고 내쉽니다. 발등 더 힘껏 눌러주세요. 들이마시면서 위로 올라옵니다. 네, 허리등 평평하게 왼손 안으로 가져오시고요. 네, 지금 이렇게 상체에서 한 손씩 더 앞쪽으로 보냈을 때 등과 옆구리 그리고 가슴, 팔의 라인에서 당기는 느낌의 좌우가 차이가 이제 확인이 되셨으면요. 뭐 당기는 느낌이 나는 쪽에 자세를 네번을더 해주시고요. 네, 조금 더 교정의 효과를 강하게 보시고 싶은 분은 8번, 12번, 그리고 16번까지 횟수 더 늘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동작으로 가볼게요. 네, 손은 왼손, 오른손 똑같은 높이로 놓으시고요. 네, 오른쪽 무릎을 왼쪽 무릎보다 뒤로 10cm 더 보내주세요. 네, 지금 이 오른쪽 무릎이 뒤로 갔습니다. 발등 힘껏 눌러주세요. 들이마십니다. 내쉬면서 배를 당겨 안으로. 팔꿈치, 이마, 가슴, 엉덩이 내려옵니다. 오른쪽에 허리와 엉덩이 라인, 그리고 오른쪽 엉덩이와 발에 뜨는 높이, 그리고 골반이 왼쪽으로 밀려나지 않는지 확인해 보세요. 마시면서 위로 올라옵니다. 내쉽니다. 배를 힘껏 당기면서 내려오세요. 발등 누르고 마시면서 위로 올라옵니다 내쉬고 들이마시고요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내쉬면서 배를 당기시고요 발등 꼭 누르고 골반 왼쪽으로 밀려나지 않게 마시면서 위로 올라오세요 네 이제 오른쪽 무릎 앞으로 가져오시고요 이번에는 왼쪽 무릎을 뒤로 10cm 오른쪽과 왼쪽의 폭을 똑같이 해주셔야 돼요 한쪽은 더 많이 한쪽은 적게 하거나 아니면 한쪽 무릎이 바깥쪽을 향해서 이렇게 돌아가게 놓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양쪽 무릎 11자 유지해주세요 들이마십니다 골반은 뒤로 멀리 등 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내쉬고요 내려오세요 지금 이렇게 내려갔을 때 왼쪽 허리에서 엉덩이 라인 그리고 왼쪽 엉덩이와 왼쪽 뒤꿈치 사이에 떠있는 높이가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골반이 오른쪽으로 밀려나려고 하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발등 누르고 들이마시면서 위로 올라옵니다. 내쉽니다. 마시면서 위로 올라오세요. 내쉬고 발등 더 눌러주세요. 들이마시면서 올라옵니다. 내쉽니다. 네, 계속 오른쪽과 왼쪽에 차이가 있는지를 잘 확인해봅니다.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마시면서 위로 올라오세요. 네, 왼쪽 무릎 앞으로 다시 가져오세요. 네, 지금 왼쪽과 오른쪽 중에서 더 당긴 느낌, 골반이 발 사이가 더 많이 떠있는 곳, 그리고 반대쪽으로 골반이 밀려나는 곳, 이런 타이를 잘 확인해 보시고요. 불편한 방향을 향해서 했던 동작은 손을 왼쪽과 오른쪽에 길이를 다르게 하면서, 네, 한 손을 더 앞으로 뻗으면서 상체 쪽에 등의 라인에 불균형을 조금 더 교정하는 데 집중했다고 하면요. 두 번째 동작에서는 다리를 왼쪽 오른쪽에 폭을 다르게 하면서 이 허리하고 골반쪽 아래쪽에 교정에 조금 더 포인트를 두는 자세가 되겠죠 그래서 상체 쪽의 차이와 하체 쪽의 차이에서 보면 하체 쪽의 차이가 더 크다 그러면 하체 쪽에 교정 동작을 더 횟수를 16회 정도로 많이 해주시면 되겠고요 상체 차이가 더 크다고 하시는 분은 상체 동작을 더 횟수를 16회 정도로 많이 해주시면 되겠죠 근게 네. 어렵지 않고 어디서나 매트만 있으면 바로 하실 수 있겠죠? 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또 다음 영상에서도요, 골반 교정, 그리고 척추 측만에 대한 동작 또 연결해서 해볼게요.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편안하고 행복한 날 되세요. 안녕! 추천 영상 보시려면 이쪽을 누르시고 아래 구독 버튼 눌러서 구독 부탁드릴게요. 아, 참! 동 모양 버튼 누르시면 최신 제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